He did. He actually found one. Wow. Yeah. How, how big it is it? Half carrot. So it's like something like, you know, l i k e t h oh. a t It would have been about that big. <laughs> This thing's worth about $800. $800? e a h Wow. Yeah, about $1,000. You found it. He did. 트레로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파크, 아칸서주에 있는 거고요. 여기가 위치는 텍사스 발라스하고 테니시 맨피스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센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티켓을 입장권을 구매해서 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페인턴하고 힐러리 1억 6 0 0만년 전에 볼케노 화산이 터져 갖고 그때 여기 있던 다이아몬드들이 볼케노 터지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괴로운 사람들 헤메스에서 특히 사서 씹불이요 예, 들어왔습니다 막 들어와서 저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도 가서 합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갖고 왔어요 팥도 안갖고 오고 뭐 밖에도 안갖고 오고 그냥 빈손이에요 그냥 물만 갖고 왔는데 가서 오늘 오늘 한번 뭐가 필요한지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더 필요한 여기서 원래는 바켓하고뭐사하고 이런 거그그 뭐죠 채 이런 거 그, 그 뭐죠? 체 이런 걸 렌털 해준다고 듣고 왔는데 지금 뭐 코빅 때문에 렌털을 안 해준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어떤 건가 한번 보고 예, 필요하면 은 내일 또 와서 사각고서 그런거 사각고서 내일 또오려고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찾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흙을 퍼와서 저기서 물로 씻고 갖고 예, 다이아몬드를 찾는 그런건가봐요 여기 Do you Please come to the diamond discovery center level at the rock and m e a l identification area and l o c h o u r 여기서 버켓에다가 다이아몬드가 있을 만한 흙을 파서 가지고 와서 여기 에 와시파 빌리 v 북쪽 i 있는 o 저기 남쪽에 있는 t 두개있 e 봐요그 o 서 the hill. So, I'm g i n g to go to the t p f t e h l Diamond theater, r t right? Diamond. I yeah? wish, I wish. Yeah. I I <laughs> Can I take a video, please? Oh, yeah, sure. Thank you. So, could you explain what you are doing now? So, you, you dig through here and you, you get dirt from the field, and then you put it in the sifters. wet sifting and then you go through a large sifter to uh -huh. a fine sifter uh -huh. and when you have the center you turn it over and you look through the pile of diamonds in the center oh yeah mm -hmm. and hope you find heavy that. rocks yeah heavy heavy rocks. rocks in the center you hope you find diamonds hopefully a diamond in the center <laughs> you guys just started or what Um, on this part, yes. We've been yeah. out here through these. This is our second day out so, here. So, having fun yet? Yeah? Oh, yes. Not today. <laughs> <laughs> no fines, but having fun, yes. Oh, yeah. Yeah, yeah. You guys often come here? We've been here twice. Just the first second time. time. Just mm -hmm. the second time? Mm -hmm. What about, you know, first time? He found i h a o u h a e any? He did. He actually wow. did. Yeah. found one. Wow. o w How big is it? Half carrot. So half so, carrot? So it's like something like, you know, like that. <laughs> it would have been about that big. <laughs> It's small, yeah. it's small. <laughs> This thing is worth about $800. $800? Yeah. Wow! It yeah, about $800. You found it? He did. <laughs> How was the feeling that time? Yeah. When you found it? Very happy. He was very happy. <laughs> Where did you get the gravel? All over. <laughs> you e see on the first one, you get large rocks. Yeah. Uh -huh. And then you look through and you say, nothing. So, c h e c k it out. Uh -huh. 그런데 보는 거예요 바닥에. 하얀 거 있나, 없나. 이거는 큰큰돌 걸러내는 거고요. 이거큰돌 걸러내는 거고 이거는 작은 거. 너? <놀라> <놀라> I find <it> for you. <웃음> <놀라>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한번. How many diamonds you found so far? None. None? <laughs> Me too! <laughs> Zero! Zero! How, how long have you been hunting the diamonds? Ah, uh, this is my third trip here. Yeah, slip it over. Uh huh. Yeah, look at that white set. Right, look at that. The white one is all diamonds. right. <laughs> Mostly quartz. Yeah. Quartz. Uh, what is it? Calcite? Quartz, calcite, barite, spinel, some garnets. Got a nice white center o t You w a t s o What? Yeah, yeah. Take Good. that home and look at it later closer. Mm-hmm. Yeah. You're living near here? Yeah. No, w about 400 miles north. 400 miles? Yeah. How many days spent once you got here? Uh, this time, four days. The last two times, two days a piece. Mm -hmm. Is it fun? Oh, I like it. <laughs> hey, Amethyst. Amethyst. Mm. Now it's your hobby. <laughs> yeah. And good exercise. Right? Very good exercise. Yeah. Too good. Too good. <laughs> It's all for today. You really must be hungry. Very. <laughs> yeah. Bye. 오늘 저는 다이아몬드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구경하는 거. 구경하는 거를 주로 했어요 그냥 남들 다이아몬드 이렇게 채굴하는 것만 봐도 그냥 재밌네요 예 재밌어요 하는 낚시하는, 낚시하는 것도 그렇고 남이 이렇게 하면서 잡는 거 보는 게더 재밌어요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냥 1년이면서 쓴것 같아요. 와, 아, 이분는 엄청 많네요. 전기다 다이아몬드 체구라는 색다른 경험을 또한번 했습니다. 재밌는 하루 였습니다. 칼칼 미네랄, soft and okay, b r 스37 and ash. The rest of this is a m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다이아몬드를 찾을까요?